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톰스는 이제 어... 마이너스과플러스를 연결하고요. 여기에다가 금속판 하나를 이렇게 갖다 대요. 그래서 전류를 흐르게 해봤습니다. 아, 금속판이, 여기서 이 금속판은 뭐냐면 원자들의 집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자들의 집단. 어, 확대해보면 이렇게 원자들이 이렇게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원자에다 이렇게 쏴보는 거야. 어. 자, 그랬더니 아무런 결과를 알아볼 수는 없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 어.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형광물질을 바르잖아? 형광물질을 바르면 여기에서 연두색의 이쁜 멋있는 빛이 이렇게 쭉 보이게 됩니다. 궁금하신 분은 유튜브에 음극선 실험을 쳐보세요. 그럼 실제로 사람이 나와서 실험하는 거 있는데 은근 재밌습니다. 어, 그래서 응극선이 이렇게 녹색 형광선이 나오게 되는데 이거를 응극선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진공유리관은 크록스관이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크록스랑 톰슨이랑 되게 친했대 근데 나중에는 사이가 멀어졌다라고 합니다 왜냐면 톰슨이 이거 가지고 노벨상 받았거든 근데 노벨상 발표 발표 뭐냐 후기, 후기라고 하나 당첨자 후기라고 하나 어쨌든 그거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때 크록스에 대해서 얘기 하나도 안 해줬대요 그래가지고 삐져가지고, 어, 어, 예, 또나 사이가 멀어졌다. 그런 얘기를 오셔서 주워 들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음극선이라는 것을 이렇게 발견해냈는데, 이 음극선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보는 거야. 자, 첫 번째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 바람개비를 여기다 갖다 대요. 그랬더니 이 바람개비가 이렇게 회전한다라는 거야. 되게 신기하지 않니? 우리는 이 빛을 말하면서 오이 빛이 나를 밀고 있어 막 뒤로 밀려나고 그런 건 없잖아. 그냥 좀 따갑기는 할수 있지만 햇빛을 받으면.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빛은 파동이거든 에너지거든 입자가 아니란 말이야. 근데 음극선에 맞은 이 바람기가 회전한다? F는 m A. 그치 질량이 있다라는 거예요. 질량. 질량을 가진 입자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바람개비가 회전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내게 된 겁니다 아 그래서 음극선을 구성하는 입자들은 질량이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아내게 되고요자 두번째는 장애물을 세웠더니 그림자가 나타나요 그림자 그림자가 왜왜 왜 나타날까 이렇게 서 있으면 왜 빛에 의해서 그림자가 나타날까요 빛이 이렇게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왜? 직진을 하기 때문이다 아 그래서 이 음극선을 구성하는 입자는 직진성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음. 자, 그 다음 세 번째, 세 번째, 자기장에서 또는 전기장에서 휘어진다라는 거예요. 휘어진다, 휘어진다. 그래서 응극선 실험 유튜브에 찾아보면 그 자석을 막 갖다 대면 이, 이 녹색 응극선이 막 이렇게 움직입니다. 움직여요. 되게 재밌어 보여요. 어.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극과 마이너스극을 이렇게 설치를 하거든? 그랬더니 어느 쪽으로 휘어지냐? 플러스 극적으로 이렇게 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녀석은 플러스 극적으로 휘어진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할수 있어? 이 음극선을 구성하는 입자들은 마이너스 전하를 이렇게 띄고 있다는 라 사실까지 이렇게 알아내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미스매치 하시면 안 돼요. 어, 바기게 회전하는 건 질량 때문이고 그림자가 생긴 건 직진성 때문이고 플러스쪽적으로 휘어진 건 마이너스 전화를 띠기 때문이다. 그래서 뭐 사소한 낚시 문제는 회전하는 것은 직진하기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기도 하는데 이것만 제대로 매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응극선 실험의 세 가지 성질 간단하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아까 내가 여기에 다가 금속판을 하나 갖다 댔다고 했잖아. 이번에는 이 금속판이 아니라 내가 다른 금속판을 갖다 대봤어. 그랬더니, 여기서 이렇게 휘어지는 정도, 여기서 여기까지 휘어지는 정도 있죠? 요게 똑같은 거야. 아, 따라서, 따라서, 금속판의 종류가 달라져도, 종류가 달라져도, 전기장적으로 휘어지는 정도가 같아요. 동일하다. 아, 따라서 이 응극성을 구성하는 입자들은 모든 원자들이 갖는 공통 입자이고 따라서 이거를 전자, 일렉트론이라고 명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속판의 종류가 달라져도 여기 플러스가 휘어지는 정도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통 입자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어, 이게 수학적으로 증명을 해야 돼요. 어,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는 배울 필요가 없어. 아, 그냥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걸 해서 막비전나막 막 이런 것들막 나중에 설명해야 되거든. 근데 시험에 안 나온거든. 꼭그 개념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러더퍼드 알파 입자 실험에서는 이게 조금 달라집니다. 그래서 비교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어요.